네 이쪽 불밭이 네, 굉장히 넓죠? 네, 이곳은 네 목동천이고요. 네, 여기서 탐석을 네, 시작해볼게요. 아, 네, 이 돌은 지금 보시면 아 여기 밑에 수림이 쫙 펼쳐져 있고요. 이게 겹산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네, 그 뒤에 이렇게 설상경으로 네, 아주 아름다운. 네, 경이 담겨져 있는 이런 또 돌이 보이는데요. 아, 이돌 굉장히 네, 괜찮은 돌이. 해는 없지만, 네, 날씨는 굉장히 네, 좀 덥네요, 오늘은. 네, 이쪽, 네, 양과 소감은 좋은데요. 음, 모험이 멋있고요. 자, 네, 돌에 아주, 쪽 옆면이, 네, 많이, 많이 별로인데요. 해가 정말 노랗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 돌은 이 밑에 네, 이돌 한번 네, 빼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. 네 빼봤는데요. 아, 이 돌은 모함이 아, 네, 모함이 조금 아쉽네요. 이 네. 앞쪽서 어, 한점 보이는데요. 네. 이쪽에. 여기 이 조그맣게 머리가 보이고요. 네. 몸으로도 그냥 사람의 형을 네. 살짝 보여주는 듯한 이런 네. 어, 쪽서도 보이고요. 이 둘은, 자네 그냥 정원석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. 네좀좀 까맣고, 여기 가운데. 아 이쪽에 물고임도 이렇게 조금 있고, 네 사이즈도 좋고요. 그냥 네 정원에다가 네 끼우면 괜찮을 법한. 이 쪽부터 어, 장화에 이제 물이 들어갈 것 같아서요. 좁고 저쪽 밖으로 한번 나갈게요. 네, 다 젖었네요. 물이. 하게 아, 포인트가 네, 굉장히 강렬하게 들어가있네요. 아, 사이즈가 네, 엄청 많고요. 네, 눈으로만 보고 이동할게요. 자, 네, 사이즈 대작이고요. 어, 컬러 좋고, 네. 세필이 정말 잘 들어가 있는 아, 대작 호박서 자, 수마 상태. 네, 정말 좋고요. 이쪽에도 네, 호박석, 또 여기 사이즈가 좀 되는 이렇게 컬러 호박석들이 또 많이 보이고요. 네, 이런 태양석들이 굉장히 좀 보이네요. 네 여기서 어, 탐석을 자, 네, 해봤는데요 아, 역시 이런 네, 호박 컬러석은 어, 한점 하기가 네, 정말 힘들고요 아, 돌은 정말 많은데 굉장히 또 아쉬운 시간인데요. 네, 그래도 이제 대작 사이즈에 호박, 클러석들을 이렇게 또 많이 보고 가고 새소리와 네, 물소리, 맑은 공기를 이렇게 마시고 네,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